어? 이제 뭔가 시작된다 세가 welcome. 세가 맨날 컴... 이 게임할 때마다 하던 말 해야지 컴페니 오브 히어로스. 히어로 아니 웰컴 투 컴패니 오브 5컴니 오브 히어로왜왜렇어로래인지 말해줬다 아이가 영웅이 54명이라고 <웃음> 맞다, 아이가? 아니다 그럴리가 있나 그럼 더 많나 어더 많다 154 안된다 360 409 안돼 50 540 안돼 3610 5400 <웃음> 뭐야 이 ㅅㅂ 이게 545454명이구나 0 아니야 그건 스타나 그렇겠지 아, 스타는 55명인데 커플 <웃음> 요 오브, 오브 히어로즈는 그것보다 많다 540명이든 아우 3654명 아이가 커플 <웃음> <웃음> 오브 히어로즈가 아니 스타가. Welcome to company of heroes. Tales of Balor. b a 게임, 이름이 Tales of 인데부제목이 아, 발 a 다 아, 그것은 발 a l o r Welcome to company of heroes. Welcome t 뭐야, 혼합이다, 뭔가. <웃음> 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을 아, 시작합시다. 좋아. 자, 게임을 시작하지. 최후의 전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니, 최후는 아니다. 아니다, 1분기. 최후의 전투다, 이거는. 최후 아니라니까. 나중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도 할거잖아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걱정 마라. 1분기. <웃음> 최후의 전투다 아니 중간중간 또 해야지 치면은 안된다 1분기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다 드디어 1차다 자 일단은 우리는 <웃음> 막살은... 여기를 먹어야 돼 당연하지 음 아니... 저기는 내가 내가 어떻게든 먹어보고 나는 먼저 막살을 짓겠다 원래 그거다. 당연하지, 그냥. 난 그냥 공병으로 먼저 먹겠다. 이제 뒤쪽은 나중에 먹자. 천천히 먹을 수 있다, 이거. 음. 일단 정면 주의합시다. 오케이, 나 일단 총알부터 먹겠다. Welcome to campany of r o s Engineers, okay. yep. 오케이 케이. 아 이거 처음이야 생각해보. <웃음>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이가. 야야 벌써 하나 뺏겼다 내 앞에. 좀야니뒤 네, 뒤에 것좀다 먹어줄 수 있나 혹시. 지금 뒤에 움직이고 있다 한 마리. 오케이. 나도 한 마리 보내놓을까? 요 밑에 있는 거요거하고요 앞에 있는 군수점은 먹어야지 응 음. 먹어야겠다 어? 그거 안 먹었구나 내가 오케이 아 내가 옆에 걸 먹었다 맵이 넓으니까 소총수 물량으로 싹 갈아야 안되려고 어, 요거 먹었는데 안 먹었다 뜨네 왜? l 츠고 s 아, 요 옆에 있는 거부터 먹자 일단. t 이킹 i n g 브 e w people. Let's p t 오십사. 뭐야 뭐야? 내내 거에 뭐 들어왔다야? <웃음> 저새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오토바이다. 그소총수로 그러니까 때려봐, 때려도 금방 터진다, 저거. 음, 아, 근데 어차피 내거에 그거 있으니까, 먼저. 응, 음, 방어진지 하나는 있지. 두개 정도인가? 기본으로 박혀있다, 이거. 음. 방어, 저격수 같은 같다. 거 주의한다는 의미에서 지퍼를 뽑아 봅시다. 나도 지퍼 빨리 뽑아야겠다, 근데. 근데. 빨리 공병부들 오게 해야 돼. She is calling. Yes, try. Right. 야, 내 쪽에 중급이랑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쳐들어오냐. 그거 쉬움이다, 보면. 클릭해서 보면 쉬움이라 돼 있다. 아, 어, 진짜? 어. 한번 클릭해서 봐봐봐. 쉬움으로 돼 있다라고. 일단은 밑에 연료가 좀 먹었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병력만 되면은 밑에하고 위에하고 다 병력을 보낼 텐데. 일단 기지하고 가까운 중간쪽 근처에 병력을 보내놓고. 엔지니어스 아 엔지니어스 왔다 왔다 오가디 아, 지금 벌써 전쟁하는데 난 여기서 음 싸워야지 음. 아 그래 이맵 싸워봤네 나이맵 전투해봤었다 밑에서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단 나는 보급창을 지을 거다. 야, 우,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응. 저봉커를 제때 빠게 빠게 나야 하는데. 빠길까? 저거 부수려면은뭐 폭탄 같은 게 있어야 하니까 조금 걸린다. 그게 나올때까지 걸린다 얘가 음. 일단 먹기 먹었다 응, 음, 그럼 잘됐지 야, <웃음> 이거 오프링 감춰하는 느낌인데 engineers wrote i 도쿠 니네 것도 여기 왔네. 언제 왔어한 분대 정도는 보내놨다. 야 기관 좋은다. m g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씨발. 일단 빼. m g 있으면 일단 빼야지. 그래서 빼는 거지. 됐다 뺐다. m g 있으면 일단은 빼야지. 뭐. 다른 방법은 없다. 일단 요쪽 다른 쪽을 점령해 볼게. 음. 빨리 얘네들한테 디데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반으로 퍼스트. 잠깐만, 얘네들은 왜 오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일단 보급창 엎드려야겠다 저격당하진 않았죠 어디서 응. 희이 응? 저격당했다는데 그래 탕한 소리 들리더라 두 명은 저격... 일단 왜, 어디, 어디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격당해서 한명 죽은 것 같은데 저격당했다면 당한 거지 일단 전선 유지를 하자 관축 소리도 있자 일단 밑에서.. 밑에서는 당장 싸우면서 시간 몰고 있거든 음. 저, 전선 유지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이 그래야지 그러면서 지뢰 좀 틈틈이 봐가지고 오케이 okay. 어우, 씨발. 어우, 저 이상 전진하면 안 된다. 딱내 있는 요까지만. 아고 아씨, 이 이상 전진은 못하고, 빼고. 이쪽 하면 되는지 한번 씨, 확인해보자. 저격. 속청수 배치 완료. 이제 이것도 지야지난좀 늦게 짓는데 화기조병창이다 막있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위험하다 이 이상 더 먹을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또못 먹는다 나는 아니쪽 네 말고 내쪽얘기한 거다 나는 더 이상 못 먹는다 똑은 o l d the initiative. At this rate we'll be taking Berlin by c r i s t Up the ante. Production is now at double time. 부터 <목소리도> 어, 어, 어, 어, 어 야, 나 저격당한다, 막. 저격 더안 당하게 조심해라. 지금 저격당한 하 답도 없다. 도망갈게, 일단. 나 보병 저격 땅에 있다는데 어? 도망가자 네. 아, 저기지 원래 별로 보내야겠다 박격 박격포로 조금 멀리 되나? 박격포, 원래 원거리 때리 애다. 어째 원거리 되지? 좀 음. 멀어도 괜찮아. 대신에 가... 가까운 애는 오려 못 펜다. 조금, 조금 멀리 보내려고. 한, <웃음> 아, 이쪽쯤. 좀... 박격포로 저거 기지 없앨 수 있나? 때려있습니다 별로 안 아프나? 그렇게 막큰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지 되겠다 빼야 겠다 아 여기도 안되겠네 안되겠다 이제 탱크 들고 와야 겠다 가스 쌓인게 아니면은 탱크는 쉽게 못뽑니다 가스 207 사이에 있는데 어디가야되지 어, 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기까지여여기여기 enemy unit one o r 가운데 털리고 있는 거가 혹시 저거. MG 응, s 막 털리는 건아니 뭐야, 저게 왜 공격받아? 아, <웃음> 저희치는게 공격받을 리가 없는데. 뭔가 했다. 야, 저격수는 관리 자리를 뽑았으면. 오케몇 okay. 개? 안, 그거 관리 okay. 못하면 그냥 훅 간다. 몇개안 뽑았다. 원래 한 마리만 뽑는다, 대부분. 네.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한 마리 뽑았고, 한 마리 뽑아서 들고 다니고, 한 마리는 그거 중이다. 저격수 집안에 넣어도 일하나? 어, 일한다. 대신에 움직이기, 움직이기 힘들어지니까 주의하지. 음. 나 시발 최정방인데 이걸 여기다 떠나야지 w e i n e set up a 여기 뺏겼다. 뺏길 수도 있지. 아, 씨, 다시 찾아야겠다. 참고로, 셔먼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응. 염탐 한번 해보는 거다. 뭐가 있을까? 스스로 발을 지어줘야 할것 같은데 가스가 부족해. 왜 보통이 저렇게 병력을안빼냐 오, w 씨이 c 되는 이거. 어 오, 미친. 오 살았다. 어사부서졌어 이런 쉣 식... 아이기 들기 어렵네. <목소리> 잠깐만 기지 건설해서 이게 <목소리> 전차 공장 같은 걸좀 뽑아야 될 때가 온것 같다. 오케이 그럼 이건 집결지를 이쪽으로 놓고 아니야 전차도 조금 뽑아야겠다 이제 덕구 여기 아직 못 먹나? 응보를 음, 이쪽 왼쪽, 왼쪽 편 미드 응 미드는 이겨 될 거야. 이쪽 마리아 미들 쪽은 힘들걸 저기 대전차포 같은게 다 몰려있어가지고 전차가 여기. 나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여기 여기다 슬슬 묵자 죄 e s r 야 우리 위쪽에 공격당하고 있는데 대전차포 고립시켜서 이거 진공 고립시킨 다음에 묶자 어? 거기 다시 먹어줘 여기도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해주자 전차 뽑았네. 오우씨, 음 전차 나오자마자 거대났다. 아 깜짝이야. 여기 또 누가 허짓거리하는 줄 알았다. 저위 대전 차포하고 다 배치돼 있어가지고 음. 뭐 하기 어렵다 지금. 응? 거기도 목자 응? 뭐야? 공격당함 와저위치 있어? 응. 저럽이. 우리 저기 있네. 이제. 그거 모르겠다. 저한 미로 봐야겠는데. 아, 전차 진짜 이동 경로 다 꼬여 가지고 안 간다, 애들 전차 새끼인데. 너무 좆 같은 거 이거. 야야 뭐하나 뚫고 들어온다 뭐야 뭐야 이 새끼들이 여기 있어 나 여기 전차 들어와서 믿고 막 죽고 있는데 커피는 시더리에 이제. 전차 몰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몰아냈네. 내가 공병 새끼들이 다 어디로 갔냐? 갈린 거 같은데. 공병들이 하나도 안 보여. 이쪽에도 전차 하나 떠야 된다. 뭐야 이 개끼 저거 전처럼 뭉개 볼까음 어? 지금 바로 못나왔는데 네, 장갑차로 척탄면 밀수 있나? 장갑차로 아니 밀리진 않는다 병력이음 맞지 맞지 일단 여기 차 많이 짜져있고 가만히 그 레인저로 뭐가 될수 있나? 레인저? 레인저로는 보병 갈기는 편하지 갈아먹기는 편한데 대신에 엄청 비싸지 원가이 비싸 비싸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인원 줄었을 때 보충하는 것도 보면 비싸가지고 다른 애들이 위해서 음. 그것 때문에 좋은 것 같다. 근데 이대로 유지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렇지. 지금 이 상태로 유지만 해도 이기지. 오. 이새끼후전후후후어후후후 라즈데내 이쪽 공격받는다 여기 전차 나왔다 야. 근데 걔 털리는데 야둘이 나왔다 어우씨 깜짝이야 안 되겠다 곡사포 사격이다 이번에 이 새끼는 보병 지원차잘 뽑았구나. 그럼 안 되지. 아니, 전차만 가져오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 뽑았고, 경갑차두개 뽑아두고, 이리 보자, 차량기지. 개봉순 스타일리 아이제 전차고 저 새끼 뭔데 저거 좀ょっと立ち戻 화려한 불쇼를 시작한다 이 새끼들아 어디다가 야 <웃음> <와>, 진짜네 <웃음> 지금까지 터져 나간 내 전차에 대한 복수다 시발 <웃음> 다 터졌나 <웃음> 다 터졌나 좀자 위에다가 좀 해주지 위에다가 흩뿌려도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나 <웃음> 어, 신시한데 승리 좀 저의 곡사기 근데 아직 완전히 이긴 게 아니다, 우리는. 응. 아씨, 너무 아픈데, 저거. 여기 장갑. 네, 장갑 차 왔다, 이. 아니이 때. 너무 아프다, 병이. 탕. 아니, 집을 존나 부순다, 얘가. 뽀사뿌려, <웃음> 저거. 함부로 부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뽀사뿌고 있다, 저거. 내것지아방 쳤다, 정는오씨 깜짝이야. 오. 오케이. <웃음> 장갑차 두 개로 장갑차 나. 빼자. 무비. 오, 오 야, 무비. 야, 야. 무비, 무비. 오케이. 돈납, 엔더 디로 이벤 e 스커 y 러디 땡큐 We gotta move We, We gotta, gotta yeah, move 전차공장 만들고싶다 어야 밑에거 아, 왜 뺏겼냐? 밑에거 뺏긴지 좀 됐는데 저 다시 전문으로 가자 그러기에 너무 집 앞까지 찾아왔다 자꾸 얘 우리집에다 포 쏘고 난리났다 여기 아직 멀었는데. 어. 아, 이건 진거 같은데. 괜히 하나던 거 잡았나? 이씨발 애네들이 언제 왔니? 아, 야 못하겠다. 끄자. 어 뭐야? 니네 병력 뭐 그리 모아놨는데? 어, 이제 갈라고. 가능하나? 아, 그동안 한... 나는 뭐냐 그럼? 오씨 조작범. 가까 어디로? 어디 하나 폰, 손부 손부로 가까. <웃음> 당연히 손봐야 할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 어디부터 어떻까 장갑차 3개 간다 나 저번에 내 기지가 완전 만신창이 당해봐가지고 지금 병력을 심하게 뽑았다 다른 것둘중치고많은건좋은거다 적다고 나쁜 건 아니지 일단 요기 요새끼부터 요 털러 가자 이거 좀 기분 나쁘네 요새끼 뒤치게 부러. <목소리는> 아니 씨 이거 뭔데 <웃음> 저새끼들 뭔데 도대체 <웃음> 아니 거길 왜 들어와 <웃음> 오우 예, 근데 심지어 저거 유탄 계열이라서 전차한테는 박혀도 흠집도안는다 어지간에서 뭐저장고 저건 자 오우 근데 어지간은 곡사포 포격보다 더한데 이건 쉬바 저게 뭐야 진짜 건물이랑 건물을 싹 털어버리겠다는 진념인가 지금 건물이 다 부서졌어. 이거? <웃음> 남은 게 아, 없다. 아, 아그 건물, 어그래 우리 집 앞에 있던 건물도 부수고 갔다. 저는 미치겠다. 나 얼마나 미치겠는데 지금? <웃음> 막사 안, 안 남았다고 지금 상태가. 그래. <웃음> 소총수 양산도 못 한다 이제 와서. 뭐야? 쥐바 이놈들 왜 위에 있니? 아 불쇼다 아니다 나 거기다 국산포 상영도 좀됐는데 규모가 쇠로 커졌다 불쇼다 강한대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완전 개박살 났다 레알 개박살 돼버렸다 아니야 이거 몇개는 우리 집에다 좀 병력해놔야겠다 우리 집 앞이 그냥 집 앞마당이 전선이 다이 <웃음> 새끼들 봐라 이거 아 아니 씨원해 너희들 가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거 뽀사뽀사뽀사라니까 뭐해 뭘... 야시야또 아, 온다 야 아, 진짜 끝도 없어. 어, 미친. 니 뒤로 빼고, 니 뒤로 빼고, 국사포 사격 들어간다, 이제. 얼른 써. 그래. 콕사포고. 어, 야, 이게좀 할만한데. 야, 곧 불놀이 또 준비된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빨리 준비시켜놔라. 제짜이새끼 언제 터지나 저거 들게 안 터지나 저 귀수리 장갑, 차한테 불지르면 아프나? 장갑차는 불질러도 안 아파한다. 그렇네. 어, 이거는 민간인 조직 쓰는 거네. 죄 없는 민간인 조직 쓰는 거다, 이건. 아, 예, 우리 집 앞에서 행패다, 이, 이는. 어, 뭐야, 저거. <웃음> 야, 장갑차는 지나가다가 내 국사포 사격 맞았다 이거 지지력 고 불쇼다. 오고 <웃음> <웃음> 땡기땡기땡기 땡기. <웃음> 야, 니힙 네 쓸린디 잘못하면. 아, 그래. 안돼, 야, 나힙 쓸렸다. 몇대 맞았니? <웃음> 어. 나, 나 다른 불쇼할라 했는데 야 이제 이때 불쇼를 했어야 됐다 아깝다 폭죽놀이다 대신 불쇼는 못하고 폭죽놀이다 어우 시작 끝 오케이 와잠만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런 양심 없는 놈들 어디서 어디서 쏘는거야? 아 새끼 또 온다 레이너 다시하면 양심도 아, 없습니까? 아우 시험만 간다 이 새끼들은 어, 나이스 나도 시험 뽑고 있었는데 뽑는데 이거 와가지고 아 그거 될 뻔했다 어시들끼 아프다 아이 새끼들 야 셔모는 저놈들 밀어버릴 수 있나 당장에 바로바로 나 밀릴걸 맞지 맞지 맞지 대신 북쇼나 받아라 이 새끼들 우리 집 앞에 불쇼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시작했다 이미 <웃음> 내가 조금 더 깔끔하게 없애고 싶은데 어! <웃음> <웃음> 아니, 저거... 너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지 이녀석 이미 늦었다 시방 <웃음> 이게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이미 늦었다 이녀석 <웃음> 자니 네 친구 니네 친구가 어떻게 박달나는지 봤지 너 근데 이걸 이길라면 이기려면... <웃음> 일단은 좀더 점령을 해야 하는데 지키 음. <웃음> <웃음> 와, 시험은 개쎄다 미안하다 거긴 불쇼 없다 아얘네들 불쇼 해줘도 안 간다 으악 불쇼다 2차 불쇼는이 남아시기 <웃음> 2차는 더 너무 서운것 같은데 거의 전멸했네 이걸로 와 드디어 좀 쓸어 담았다 야 역시 음. 언덕을 먹고 안먹고의 차이 심하다니까 야또 온다 아이 새끼 또 온다 아 죽고 부사졌다 음, 망했는데 아니, 주포 벗사졌는데 세, 세 것이 온다, 이녀석. 딱, 좋다 뭔데 또 밀렸나 니로 응난 음. 장갑차나 들어왔는데 좀단단한놈 들어왔다 이번에 음. 저거 장갑차이가 전차다 저는 그 전차가 아이씨 저놈은라지 전차 포대가려 끌 안하면 전차 잘못 잡는다. 사수 사망했다. <웃음> 대, 대포, 박살. <웃음> 무섭지, 이 녀석. 뭐, 이 새끼야. 아직도 우리 집 들어오네. 어떻게 먹지? 어, 먹고 있네. 이제 저 하나만 더 뺏으면 되나? 야또 들어왔다 우리 기지턴 다 이번엔 음조졌다 탱크로 조졌다 전차기지 불레다니 넌 폭격이다 일단 당장 인구가 부족하다 확실한 건음 그렇다건먹기 먹어야 한다는 뜻이지. 먹자 그러면. 셔먼을 앞서서 나는 밑에를 다시 재점령할 준비를 해야 해. 어, 인권만 확보되면 은 얼마든지 싸질낄수 있으니까. 야 근데 나 병력을 못 빼고 있다 지금. 아또 들어왔다 맨날 들어온다 어, 저, 저기, 저러고 있네. 응. 음. 야, 자꾸, 우리 걸, 벗... 내, 내 거에 들어온다. 이렇게, 그. 보뽀다 아, 진짜. 이 예, 슬슬 화날라 너 저거 때문에 <웃음> 덕구 이거 가스 먹었는데 이 앞에 있는 저거는 아직 못먹나? 승리거 <웃음> 좀. 승리거좀저 승리 위에 있는 거? 음. 뺐으면 된다. 뺐으면 되긴 하지. 지금 병력이면 뭐 뺏을 것도 딱히 없다. 아직도 있지. 나또 왔다. 이제 나이 이 차분쇼가 아니라 너 찬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쏜다 자유 4차 뭐라? 제이들은 자유 4차로 보내버려. 제이들은 자유 4차로 보내버려가. 나이스. 효과는 굉장했다 일단 빨리 먹자 여기 주워 먹는다 갑시다 야, 야, 여기 뺏긴다. 응? 음? 뭐야? 앞으로파 아, 간다, 씨발. 아니, 씨발. 일이 뭐. 바쁜데 프로파 간다, 이질을 안 해. 안 된다 우리의 패배다 또 탱크 우리 집 주변에 얼쩡거린다 근데 바로 부서줬다 오자마자 야, <웃음> 뒤에 돌아간다 <웃음> 뭐라고? 이기 <웃음> 뒤에 병이 전차 하나 돌아간다 <웃음> 미쳤네 씨. 뭐야? 아까 모르겠... 내가 분명히 봤거든, 뒤로 돌아오는걸 <웃음> 이 새끼들아 내가 못볼줄알았냐아 진짜 하나 먹으면 하나 뺏기고 그러고 있요 계속 아또 들어왔다 아 찾았다 건가? 이놈아 셔만하고 1대 좀 떠볼래 내꺼에 킹타이거 들어왔는데 어떡하노 일단 옆에 있는, 있는 거는 보낼 보고 뚝배기 깨야지 별수 없다를 뚝배기가 매우 힘들다 이 새끼 존나 난다니 그건 맞지 와, 이겨야 돼. 시 씨, 이기, 이기고 있는건데 그것도 이기냐? 아니, 아, 아니, 저 새끼 하나만 잡으면 이기는데. 아, 제발, 레인드 가자. 더블 칼리오페 날아간다. 아니, 시원, 저걸 못 부순다, 탱크를. 너무 단단하다. 너무 단단하다. 어, 땡큐, 땡큐. 과연 폭풍? 아, 야, 야, 근데 니가 화염 폭풍 했는데도 반밖에 못 깎다 아직. 별수 없지. 진짜 단단하다. 그 난내 인구 줄어들면은 그거 쓸수 있다. 근데 저거하고 전차 맞대결 시키면 안 된다, 절대. 응. 그건 터진다. 그래서 기간제 보냈다, 이거, 나. 일단, 도격도 이거 설치니까. 바주카로 존나 열심히 때려잡고 있다, 지금. 포격 다음 거, 10초 남았다. 오케이. 이대로만 쭉 가도 이기는데. 뭐야? 박격포다 저 씨... 일발련 이상해 박격포 날리 어우 씨... 뭐야 근데 야씨와 레인저 왜이리 단단해 레인저 존나 단단하다 COH에서 가장 체력 많은 보병이다 이거 미쳤는데? <웃음> 킹타이한인데몇대맞아한 30초 넘게 막고 있었는데 살고 있다 아직도 킹타이가가 보병을 들렇게못 잡는 것도 있다 오, 진짜 못 잡는데 아야 킹타이 거 잘못 놔다 안되겠다 그러면 곡사포 사격으로 마무리한다 너는 넌 갇혔다 이제 어우 됐다. 곡사포 사이이 엄청 아 빼앗아. 잔인해 아 존나 잔인해 저거 이 뭐야 아이 새끼는 나 뺄고 사았다했거야 여기봐봐 또저 지랄한다 살려줘 왜 약속을 하는지, 쟤 아, 짜증... 아 미치겠네짜식난다막 부석이 몰래 고춧가루처럼 들어와가지고. 질 거면 그냥 얌전히 지든가, 이 새끼들. <웃음> 아니, 그까지 비비는다, 자꾸. 난진거 아, 납득 못 합니다. 어우, 약겨워, 이 새끼들. 음, 뭐냐고, 이게. 아 그래 보병 못 잡는다 했지 저거 잘그 레인저 한번더 보내야겠다 아 개새끼 근데 전 차공장대로 부수고 있다 야 우리 지고 있는데 지금 다하 뺏겼다 하나 더 먹으러 간다 다시. 여기 밑에 보면 병력을 안 내려두면 계속빼서 먹는다. 미치겠다. 오우씨. 아디 살았네. 아, 또, 또 쳐먹는다, 이 새끼. 아, 미치. 아, 나 보급창 깨졌다. 뭐네. 또쳐 들어와. 복기 지면 될 것을. 아, 다시 먹었다. 야또 우리 집 뒤에 치러 온다 아실뒤치긴 좋은 데 저거 따지면 다뒤치 미치겠다 이거 뒤치기 왜 좋은데 저거 심지어 또 그게 안 아, 보이는 것도 너무 잘 보이네 안 아, 보이는 것도, 것도 아니고 더럽게 잘 보이네 킹타이고 저 새끼 진짜 맨또 왔다 저거 킹타 아직 살아있네 어. 진짜 체력이 너무 빡세다, 까는 게. 아, 저 새끼, 운도 좋지. 더블 칼 옆에 처맞고 살았어. <웃음> 아, 근데 얘 군사력 낭비했다. 근데 여기 군사력 몰빵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아니, 진짜, 저 뒤에 뭐 다른 거 박아놔야 하나, 건물 같은 걸. 야야야 내거 요쪽 좀 도와줄 수 있나 혹시? 불쇼 한번더해야될것같은데 안간다 지금 우리. 지금 불쇼할 에너지가 없다 불쇼불가능이다 어. 오빠 가 꼬까락을 해데 엄마가? 어 엄마 오빠 친구랑 게임하는데? 어우 역경 이거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조금만 더하면 이제 아, 끝났다 거의 끝났다 몇분더 있으면 끝난다 아이씨 이거 유지만 하면 이기는데 제발 진짜 귀찮게 하는 아또 밑에 먹으러 왔어 이 새끼들 아아 아, 아, 아, 진짜 씨 어. 암전이 꺼지 근데 야 근데 거기 나내 병력도 죽었다 상관은 없지만 아, 그 차이 쏘는게 낫다 그냥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는거지 음. 아 이새끼 야안 죽었다 아 우리집 터지겠다 야아 지금 이쪽은 아직 못 뺏었거든 새끼들 또이 와중에 존나 죽이네 야, 내 기지 뽀사질 것 같다 애시켜 없네? 아.. <웃음> 음. 어, 병력 빼라 그냥 오케이. 아, 아, 그 병력 저거 그냥... 밑에 음, 밑에 으면 끝날거니까 밑에... 좀만 더 버티게 빼라 일단 버티지는 못하겠는데 병력은 다 보내놓을게 일단 어 밑으로 빼라 그냥 본부 지금 내꺼 봐라 본부 상태를 봐라 <웃음> 부서진 본부 본부 본부 그냥 돌무더기다 <웃음> 무덤 됐네 아씨야 괜찮다 이기면 끝나는거다 그래 이기면 끝이지 진짜 주깡이 가는 길이 또있리요야 야, 야 킹타이고 나는 내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좋으래 예, 역겹네 저, 저, 저, 존나 역겹다 아는지 보면 추줍다 그냥 여기 존나 보호 잘 되네 6 5 4 드디어 이겼다 야. 와, 어, 이렇게 이긴다고. 아. <웃음> 이. 아니, 이. 제발, 빨리, 빨리. 이. 됐다, 됐다, 이겼다, <웃음>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긴다. 이겼다. <웃음> 이겼다. 어... <웃음> 야, 그, 하필, 왜 승리야? 아, 어, 이걸, 이걸 이렇게 이기네. 나 <웃음> 마약 안 썼는데 승리했다는데. 어 빅토리라 해주지, 잘, 아. 아, 이걸 이겼다. 빅토리, 으악. 아. 야 전, 이겼다 그래 전장 이거. 안 볼래? <웃음> 보고 있다 나는 <웃음> 와 전장 한번 보자 이, 이거 어떻게 이겼지? 아니 씨니치끼형 진짜 짜증난다 아씨 <웃음> 어, 어쨌든 난 끈다 이제 오케이 특별히 이겼네 아씨 뭐야 이게 빨리 이겼아컨 e l c o m e to c C.O.H 아 끈다. 오케이. Okay.